제가 아까 슈퍼 갔다가 사왔던건데 오디맛 우유 <웃음> 오디맛 우유 제가 한번도 먹어보지 않은 맛이에요 이게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유니콘 맘마맛이 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편의점에 있어서 사와봤어요 요거는 빙그레 오디맛 우유 어 오디 농축 과즙이 0.05% 치자 적색소 아 오디향 유니콘 맘만맛 <웃음> 대도님도 드렸어요 요거를 드디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요즘 요거 막 핫하잖아요 향은 상당히 끌리지 않는 향이에요 일단 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향들 있잖아요 어, 먹고 싶다, 아 땡긴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뭔가 우유에다가 아 이게 참 되게 오묘한데 오묘한 향이에요 약간 좀 그렇게 입에 대고 싶지 않은 향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저는 워낙 딴 것도 잘 먹고 하니까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짠아 <웃음> 어...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한데? 아 생각보다 먹을만해요 근데 진짜 맛 표현이 되게 애매한데, 무지개 맛 같아. 무지개 맛인데, 먹을만한 무지개 맛이에요. 아, 왜 유니콘 만만 맛인지 알겠다. <웃음> 어 아니, 생각보다 저는 맛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유니콘 만만 맛이고, 무지개 맛이 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는 맛이에요. 솜사탕 맛? 두번째 맛은 이상한데? 아 뭔가 오... 뭔가 아 지금쯤 반쯤 먹으면 혀가 마비돼서 바나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묘한 향이 나는 바나나 우유 맛 근데 숨을 안 쉬고 먹으면 바나나 우유 맛이에요 <웃음> 진짜 숨을 안쉬면 피종 아 약간 피종향 같은 어 약간 피존향 같기도 하고 근데 먹을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숨 안쉬고 먹으면 바나나우유 마시고요 숨쉬고 먹어도 맛이 괜찮아요 근데 아왜 유니콘 맘마가 생각나고 무지개 무지개 생각나고 좀 약간 솜사탕, 솜사탕 조금 이렇게 솜사탕 조금 무지개 조금 약간 유니콘 맛맛 조금 바나나 우유 조금 제목 재구매 각인가요? 아사 <웃음> 먹을 것 같아. <웃음> 나는 아 나는 한번 먹었으면 됐어요. 나는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진 않아 근데 아두 번은 조금 그렇다 라는 생각 아 이거를 내가 돈 주고 막아 이거 먹고 싶다 아 오디맛 우유 먹고 싶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웃음> 아 배부르다 오디맛 우유 맛평가 맛은 별 5개 중에서 2.5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구매 의사 없음. <웃음> 내가 너무, 너무 좀 그랬나? 빙그레에서 보면 어떡하지? 하지만, 나의 솔직한 마음으로선 재구매 의사가 생기는 맛은 아니다. 어, 그래도 맛은 2.5개.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맛이다. 해요. 궁금해서 사먹는 거예요.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맛이 없진 않아. <웃음> 아니, 여러분, 마셔보세요. 내가 무슨 말인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 맛이 없으면 다음에 사먹을 수 있잖아요. 싶잖아요. 근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또 사먹고 싶진 않은 맛이랄까. <웃음> 근데 그렇다고, 또 사먹지 않는다고,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맞아. 약간 블루베리 껌. 블루베리 껌 맛도 나고,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간다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아두번 내가 사먹을까 싶지는 않기도 하는 약간 아니 돈이 아깝진 않아요 돈이 아깝진 않아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약간 트렁처럼 올라오면 자꾸 뭔가 블루베리 껌 향이 확 나는 맛이야 <웃음> 뭔가 어 블루베리 껌맛 바나나 우유 맛 다른 사람이 사주면요 어 다른사람이 사줘도 굳이 먹고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맛이 없는건 아니에요 네이렇게 평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맛이 없지는 않은데 어 쉬었다 먹으니까 어 약간 별 반개 내려야 될것 같은데 쉬었다 먹으니까 정확한 맛이 나왔어요 맛평가 별 두개 다섯개 만점 별 두개 재구매 의사 없음 딴사람이 사줘도 먹고 싶지않은 그렇지만 엄청 막 맛이 없거나 막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꼭 여러분들도 드셔보시고 제 영상 댓글에다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맛이었는지 여러분들도 느끼는 그 솔직한 그 느낌이 되게 궁금해요 알고싶은거 <웃음> 알고싶다 빙그레 관계자 여러분들, 절 미워하지 마세요 전 바나나 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